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동 구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예. <웃음> SM팜 완역성 비료하고, 그 다음에 추비, SM 슈퍼추비, 이두 가지를 지금 공동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원료 수급도 잘안 되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가격 자체가 그 원료 단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요소수 가격 예전에 만원 초반대였죠? 제가 만 이천 원 샀었는데. 얼마 전에 사러 갔더니 이만 오천 원에 샀습니다. 예. 요소수가. 요소수가. 그것처럼 저희가 그 작년에 만 원대에 그살수 있었던 요소 비료 자체가 만 원, 만 이백 원 정도 했거든요. 그 비료가 어, 보조 사업이 안 붙어버리면 이만 팔천 원 이상 올라 버렸습니다. 두 배가 넘게 올렸네요 작년에 썼던 비료의 몇 프로까지만 보조사업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보조사업이안 붙은 현금을 주고 2만 8천 원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SM팜이라는 게 네.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 완효성 네. 코팅 과학비료입니다 안정적인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22,10,10 10 칼슘사 고토이 미량 금부까지. 예, 네, 미량 맞죠? 6대 미량 소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다들어습니다 그게 네. 뭐냐? 붕소 0.5, 아연 0.5, 철 0.025, 망간 구리 0.02, 구리 0.02, 몰리브덴 0.002%까지 포함된 슈퍼농부가 본인이 쓰려고 만든 비료를 이제 <웃음> 공동구매해서 <웃음> 벌써 2년 차가 됐어요. 네. 자, 이 비료를 지금 원래 가격이 작년에 17,000원에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서 이렇게 그 구매했었는데 를 올해는 어, 인상이 많이 돼서 비료 그 공장에서도 음. 조금 단가를 많이 올려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거 17,000원이었는데 <웃음> 공장에서도 원재료가 워낙 비싸지니까 네. 이 원재료를 수급할 수도 없고 제대로 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. 그럼 17,000원이 과연 얼마가 됐을지 <웃음> 이게 저희 궁금하네요 네. 얼마가 됐습니까 이게 지금? 농자재값, 비료값 다 비싸지면 최고 힘든 건 농민 분들이잖아요 그죠? 그렇죠. 예. 저도 제가 이거를 막 몇천 포를 사서 써야 되고. 그렇죠. 예. 근데 그 4천 원 정도, 3천 원, 이렇게 계속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다가 2천 원만 <웃음> 해주십시오. 2천 원? 예. 그럼 17,000원짜리가? 19,000원. 19,000원에. 예, 19,000원에 이제 가격은 결정이 됐고요. 네. 슈퍼추비 같은 경우에는, 어, 지금 14,000원 하다가 14,000원짜리 슈퍼추비가 18,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18,000원, 4 0 0 0원 올라갔네요 4,000원이 올랐는데도 슈퍼추비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재료들을 수용성 재료들을 지금 공장에서도 지금 최대한 빨리 모으려고 그 수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돈을 줘도 수용... 수용성 비료 원재료를 구하기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슈퍼추비녹혀서 이제 연면 살포 좀 하려고요 아니 그걸 녹이게 되는 거예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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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물에 수시로 쳐주시면 저렴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스포추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맹물 속으로. 스포추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스포추비. 자 이거 흔들어 보겠습니다. 실시간입니다. 네. 자 보시죠. 다녹았습니다 <웃음> 이걸 그냥 물에 녹히기만 하면 그냥 비료가 된다는.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고 <웃음> 찐도배기 <찐더매기>. 슈퍼추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아쉽긴 한데 예. 이게 참 현실입니다. 네 개별 포장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빨레뜨다니서빨레뜨 어. 공장에서 바로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낱개 포장은 저희가 이렇게 공장에서는 배송을 해줄 수가 없고요. 아. 어 S.M.팜 같은 경우는 60포 60포가 한빨레트고요 네. 그다음 이제 슈퍼추비 같은 경우는 100포, 10kg 짜리 100포가 한팔레트입니다 택배 화물 배송료가 있는데, 회사에서 어 50% 지원을 해주고요. 네. 농가에서 5만원 부담을 하면, 185만원 하면은, 이제, 추비는 한팔레트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. 아, 180. SM팜은 한팔레트 비료 그 60포 가격이 어 114만원. 114만원. 네, 그 다음에 한팔레트 배송료가 5만원 붙어서 119만원이 이제 한팔레트 가격입니다. 네 바레트 이상이 되면은 회사에서, 어, 무료로 배송을 해드립니다. 네 바레트 무료. 네 이상 되면은 이제 바트입니다. 같이 모아서, 음. 같이 모아서 보통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, 어, 혼자 하시면 이제 배송료 부담이 또 생기니까, 음. 뭐 같이, 짱목반이라든지, 이렇게 옆에 농가들이랑 같이 해서 무료 배송으로 많이들 받아보고 계시죠. 네. <웃음> 뭉쳐야 잔다. <웃음> 어지면 죽는다. 네. 네. 그리고 요거를 하시려면, 받으시려면 일단 그 슈퍼농부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. 방법은 저 우측에 보이시죠? 네010 4 -449 4 9 <웃음> 5 4 4 9면 슈퍼농부가 직접 전화를 받으실 거고 저희 한국농산팀 밴드에 가입하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네.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알려드리고 네. 입금이 되면 저희들이 발송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네. <웃음> 이 가격대비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네. 얼마나 좋은가를 몸으로 실제로 느끼셨기 때문에 <웃음> 또 계속해서 재구매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네. 좀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농민이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골고루 좋은 것들만 넣어서 세상에 없는 비료라는 거 <웃음> 이거 한번 또 한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농수산TV는 슈퍼농부와 함께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붙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다음 시간에 지또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! Yeah. <laughs>